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 어, 오늘 아침 라이브 이제 시작할게요. 네. 어, 지금 제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날짜도 올랐는데요. 오늘이 어, 제 유튜브에 첫 영상 올린 지 이제 딱 2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네. 어, 여러분들께 또 감사도 드리고요. 음, 2년이 <웃음> 굉장히 어, 빠르다면 빠르고요. 또 아주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음, 열심히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또 축하도 받고 싶고요. 네, 뭐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해온 것 자체가 저는 제 자신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어, 계속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제가 할수 있었겠죠. 네, 네. 음. 오늘 어제 예고해 든 것처럼요. 아, 네, 안녕하세요. s h c 님 네. 네. 첫 번째 제가 영상 올린 게 2019년 12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2년이 되는 날이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중둔근하고 유방형근, 오늘 좀 강화 운동을 좀해 볼게요.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좀 가장 많이 희생당하는 부분이 허리하고 골반에서 옆라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뒤에 이제 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자. 매트를 약간만 뒤로 가져갈게요. 어. 일단 보통 우리가 앉아서 대부분 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앉아 있을 때는 우리 척추가 이렇게 수직, 수직이 되죠 네. 척추가 수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서 허리 라인 골반 라인 차례대로 이렇게 눌리는 라인이죠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일단은 척추를 수평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는 고양이 자세 먼저 가볼게요 자 발등으로 바닥을 힘껏 눌러 주시고요 손으로도 바닥을 한번 지그시 눌러 보세요 이때 어, 손가락이 활짝 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손목이라든가 팔꿈치에도 약간 더 부담이 가거든요 손가락을 충분히 이렇게 활짝 펴주세요 네 이제 발등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 주시고요 발이 이렇게 안으로 붙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릎은 골반 넓이 근데 발은 골반 넓이가 아니라 이렇게 붙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약간 음, 평상시에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되죠 자 이제 엉덩이 살짝 뒤로 보내면서 가슴 천천히 들어 올려서 고양이 자세 훅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턱 안으로 네, 고양이 자세 전굴 발등 눌러주시고요 들이쉬면서 훅을 내쉬면서 전굴 그래서 척추의 뒷면과 앞면에 어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 보면 뒤쪽도 뻣뻣해지지만 척추의 앞쪽 면은 우리 배 안쪽에 그리고 이 가슴 안쪽에 몸의 내부에 있거든요 이쪽도 역시 많이 긴장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고양이 자세 평상시에 좀 이렇게 척추를 수평을 유지하면서 전체의 척추 사이사이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자세를 해주시면 아주 좋죠 네 이제 어, 발가락을 젖혀서 디뎌 주시고요 그렇게 뒤쪽에 중둔운동 하기 전에 뒤쪽 라인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볼게요 네, 발바닥, 아킬레스건, 종아리, 네, 허벅지 뒷면의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면 이제 허리 쪽에 네, 척추기립근과 또 요방형근 같은 뒤쪽에 허리 등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있죠 네, 이제 천천히 무릎 아래로 내려 볼게요 발등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옆쪽으로 중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둔근은 이렇게 엉덩이에서 어, 대둔근이 이렇게 바깥쪽에 크게 덮여져 있는 전체 근육, 특히 이렇게 세로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뒤로 보내는 이런 동작을 할때이 대둔근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중둔근은 대둔근 살짝 밑에 있고요, 약간 옆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옆면으로 우리가 다리를 옆으로 작용을 할때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네, 내쉬면서 아래로요 다시 옆으로 들어주세요 아래쪽에 오른쪽에 발등을 힘껏 지지하고 왼쪽 네, 왼쪽의 옆면의 중두근을 사용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내쉬면서 아래로요 들숨 올라가시고, 이때 발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돌아가지 않는지도 보세요. 내쉬면서 아래로. 시들숨. 나이스. 네번 채워볼게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래로요. 네, 잠시 그대로 숨 고르시고요. 네, 반대쪽 옆으로 돌아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른쪽 이제 들어올리는 옆 동작 해볼게요. 먼저 들어올리기 전에 아래쪽에 발등의 지지를 단단하게 해주세요. 오른쪽 옆으로 들숨에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아래로요. 들이쉽니다 오른쪽 옆으로 내쉬면서 아래로. 이때 들어올릴 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머리가 밑으로 쭉 처지는 분들 등을 쭉 뒤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등에서 목, 머리까지 지지가 이렇게 수평 상태로 유지가 되죠. 내쉬면서 아래로 왼쪽 발등 눌러주시고요. 들숨에 오른쪽 한번더 해서 네번 채워볼게요.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아래로요. 네 잠시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에서 허리하고 등 전체 엉덩이 라인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해줍니다. 네, 들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어, 지금 이제 양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을 해보았죠? 네, 이번에 어, 그러면 중둔근을 스트레칭하는 동작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은 무릎을 굽혀서 발이 엉덩이 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고요. 한쪽은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네, 어, 이건 4분의 1 비틀기 자세라고 하고요. 네, 발가락이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지금 이 동작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어, 처음에 이제 이 발을 이렇게 잘안 되는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시겠죠? 네. 이 나머지 손을 사용해 주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잘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거 몇 번이라도 해 주시면 이상근하고 중둔근,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햄슬링까지 같이 천천히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네. 특히 바깥쪽 골반 굳어 있는 분들이 이런 동작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자,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면이죠. 네, 이상근하고 중둔근, 네. 이렇게 어, 장경인데 바깥쪽의 햄스링 근육까지 길어지죠. 네, 주먹 주시고요. 잠시 두드려주세요. 내가 너무 너무 오래 앉아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골반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굳어있다 하면은 그냥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두드이때 아프다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점점 근육이 활성화되겠죠. 네, 아프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반대쪽으로 또 해볼게요. 자, 무릎 굽혀주시고요. 이렇게 다리 넘겨주세요. 네, 잘안 세워지는 분들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 천천히 세웠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 조금씩이라도 반복해서 이 근육들이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자꾸 자국 자국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둔근에 강화 운동을 했지만 그 전에 너무 나는 골반 옆면, 옆면이 딱딱하고 굳어서 아프고 네, 다리 옆으로 드는 동작도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런 동작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세워 주시고요 옆에서 보면 네요렇게 되겠죠 잘안 세워지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먹을 쥐시고 바깥쪽 라인 두드려 주세요 네 하여튼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에 정말 많이 눌리고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요. 평상시에 이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시는 중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다리 하나 올려서 바깥쪽 고관절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여기가 너무 많이 눌려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지난 그어 금요일에 올렸던 그 라이브 영상에서도 옆 골반에서 이 고관절이 찝힌 부분을 이렇게 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그렇게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펴는 자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작 해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제 발을 안으로 붙여주시고요. 잠시 나비 자세 유지해 볼게요. 발길을 서로 살짝 밀어주세요. 들이십니다. 배를 안으로 당겨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이제 잠시 현자세에서 고관절 열어, 열어주시고요. 현자세 잘안 되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이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 날숨. 네. 아까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동작 있죠? 요거 충분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내려놓고 현 자세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잘 안되는 분들은 이 앉는 자체가 힘드실 수 있어요 고관절이 그만큼 많이 가동 범위 관절이 고관절은 360도 회전이 되는 관절이거든요 이 다리뼈에 위쪽은 동그랗게 돼 있어요 대퇴골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골반뼈 네요 사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관절이거든요 완전히 회전도 가능해요. 네,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래로. 네. 그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늘 앉아 있다 보면은 고정된 공간에서 딱 멈춰 버리잖아요. 네, 또 반대로도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이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역시 이렇게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런 동작 좀 자주 해주세요. 들어올렸다 내렸다, 들어올렸다 내렸다. 네. 자, 이제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숨에 위로, 날숨에 아래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요. 유튜브. 제가 영상 올린 지 2주년 되는 날이에요. 들이쉬고, 내쉬고요. 들숨, 날숨. 좌우의 고관절이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뻐근하고 아니면 좀더 시원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세하게 좌우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좀 자주 이렇게 어, 확인해 보시고 약간 불편한 부분은 조금씩 더 움직여 주시고 그쪽을 조금 더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어, 심각한 불균형 네이 골반에 틀어지는 것들, 또 다리의 통증, 무릎의 통증, 허리의 통증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목과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사실은 골반의 위치에서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고 네. 근육들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는 분들 아주 많이 있으시죠.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잠깐 채팅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네, SHC 님, 준영 님도 오셨고요. 조파바티비 님, 안녕하세요. 아, 네. 현자세 엉덩이 바닥에 안 붙는 거는요. 자주 계속 노력해 주세요. 어, 네. 조파바티비 님, 이준현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음. 어, 현자세는 참 많은 분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 중등근 운동을 아까 먼저 했잖아요. 옆으로 해서, 고양이 자세에서, 네, 요렇게, 요렇게 옆 운동 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해서, 옆쪽에, 어, 근육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강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여는 동작들, 이런 거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골반 돌려서, 이런 동작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오늘 요방형근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허리 쪽, 골반 바로 위에 이 허리 근육이거든요, 요방형근은 네. 요렇게. 네. 여기 골반, 제 위쪽 라인 있죠? 여기 장골릉이라고 하거든요. 요 라인에서 위로. 뒤에 허리뼈가 있잖아요. 네. 허리뼈하고, 여기 골반의 위쪽 라인.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제이 아래쪽에 갈비뼈 여기까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허리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방 연근이에요. 네. 네. 요방 연근 스트레칭도 제가 많이 보여 드리고 했었는데요. 일단 음.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요방 연근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꾹 눌려져 눌리죠. 네. 완전히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꽉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흔히 이런 동작을 할때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잖아요. 옆으로 기울이기를 할 때. 자, 뒷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팔을 든 쪽에서 이 라인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자, 천천히 길어지고 있는 옆 라인을 가볍게 기울여 주세요. 그럼 여기가 더 길어지겠죠. 네, 이 방향근을. 쭉, 기게 해서, 눌려있던 허리의 수직 압력, 위에서 아래로 꽉 눌리는 압력 있죠? 이렇게 위쪽 갈비뼈 라인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밑으로 계속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 허리, 이 방향근 여기를 만져보셨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분들께 손을 딱 눌렀을 때 통증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이 근육을 좀 이렇게 길어지게 해주면서 압력을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내쉬면서 천천히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제 제가 앞모습으로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이 팔을 드는 쪽이 옆도 길어지지만 뒤에서 허리 등 라인도 길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충분히 골반에서 내 갈비뼈가 멀어질 수 있게 쭉 길어지게 해주세요. 이 라인이 길어지게. 네, 지금 뒤에서 왼쪽의 허리 라인을 길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이 길어진 요방형근을 천천히 기울여주시면 더 많이 길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겠죠.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길게 옆구리 라인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뒤쪽에 허리 라인도 왼쪽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네, 왼쪽에 요방연근이 네. 충분히 길게 스트레칭 됩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아래로 내려나 볼게요 잠시 그대로 숨 고르세요 네. 이렇게만 해도 사실 계속 수직으로 눌려있는 허리에 예, 아주 묵직한 요방형근의 긴장감이 많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허리를 이 뒤쪽이죠. 여기를 좀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묵직한 압력이 딱딱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오후 되면은 여기가 정말 딱딱하게 많이 바뀌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잠깐만요. 채팅하신 분이 또 계신 것 같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용력 금영원님. 네. 아, 감기가 와서 고생하고 계세요. 네. 그래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중둔근 강화 운동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방형을 풀어놓고 나면 중둔근 운동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시거든요. 자, 발등 쪽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왼쪽 발등 힘껏 누르고 들이쉬면서 오른쪽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요. 둘, 수,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쉽니다. 내쉬고 한번더 둘, 수, 나이스 네, 잘해주셨고요. 이제 반대로 돌려볼게요. 자, 오른쪽 발등 힘껏 눌러주세요. 들이쉬면서 왼쪽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네. 발이 너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발하고 무릎을 대도록 수평 유지해주세요. 처음에 이거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 옆으로. 내쉬면서 아래래로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 더. 오른쪽 발등 힘껏 누르고. 내쉬면서 아래로요. 네. 이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네. 지금 허리와 엉치 그리고 꼬리뼈 양쪽에 옆에 넓은 엉덩이 근육까지 요방 연근에서 중등근 아이 그리고 대둔근까지 길어지고 있죠? 발등 힘건 눌러 주시고요. 들숨에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요방연근하고 중둔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동작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현자세라든가, 네, 비둘기 자세에 연결하는 동작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네. 런 부분들이 실은 이 뒤쪽에 대둔근하고 중둔근이 일부 작용이 되고요. 요방연근도 지금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이 골반에 고관절의 각도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펴진 상태고 여기는 굽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펴진 각도들을 좀 자주 평상시에 자주 해주시기를 바래요. 잘 펴지면 이렇게 굽히는 것까지 가능해지죠. 네, 네. 지금 요요 요 단계가 그대로 엉덩이만 내리면 현자세가 되는 거죠. 네, 잘안 되시는 분들은 네요요 요 자세들 평상시 많이 해주세요. 비둘기 자세 연습 동작이죠. 네, 자, 돼요. <웃음> 아침에 바쁘시고 그래서또 들어오셨다 나가시고 막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 어. <웃음> 제가 이제 영상 올린지가 2주년 돼서요 오늘은 그 기념하는 날이라서 또 아침 라이브가 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계속 발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변화도 되고 할것 같고요 네. 지금 음 이번 주에 영어로 된이 영상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상이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몸이 뻣뻣해야 괜찮아요. 아침에 특히 더 가장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고관절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상체하고 하체의 힘이 스위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해주실수록 좋아요. 네. 네, 어, 이번 주에 처음 어, 영어로 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웃음> 조금 음, 어,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어, 어, 새로운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네.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요. 화이팅! 건강하시고요. 네. 아, 필라테스님? CCH 아, 조필라테스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요. 아침 라이브가 제가 요즘에는 그냥 짧게 그래서 동작을 한두 가지 정도만 딱 정확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길게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나중에 보실 분들 계셔서 너무 길게 진행하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 밖에는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12월 우리 남은 날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모현결 금요원님 아, 허은영님. 네, 감사합니다.